그러니까 노동 브이 네. 브이앱. 이어 브이앱. 먼이 그러니까 보물앱 브이앱. 브하는 브이앱. 사이드이앱이기 브이앱. 브이이이이 네. 이거 뜻이 좀 여러개가 있는데 저는 회사라는 뜻으로 쓰였어요 적어볼게요 아... 회사. 네. 회사요? 네네 회사 음... 컴퍼니 회사예요 회사 네. 음, 그래서 어디까지 세트로 가냐면 요 앞에 있는 이 트레저 헌팅 섬 요렇게가 한세트예요 아, 음, 그러면 네. 네. 그 동굴 수적 회사에서. 네. Uh, <웃음> 음... <웃음> 어... say h 네. Uh. 어... 그러면은, 음, 고고학자들이, 그럼 음. 고용됐다라고 해는 건가요? 어 맞아요 바로 그거예요 아... 고용이 된 거예요 그렇지 음... 그렇지 예 고용 받은 고고학자들은 네